솔직히 상식적으로 불우의 마블에서 황금 열쇠가 세번 연속 걸리는 게 말이 되냐? 말이 되지. 제대로 섞은 거 맞냐고! 버리지마! 서울 넘겨. 그럼 파산이에요! 난 주사위를 던졌을 뿐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! 말고 무인도로! 무인도로 가세요! 남자들게요 어차피 글렀어 빨리 쏴. 주사위도! 주사위 넘겨요! 어서요! 무인도는 3턴이야. 어서 쏴! 내놓지 않으면 쏠 거야! 천사 카드 없어 안 쓰고 뭐해 진짜 쏠 거라고요 한 봐줘 알리어 봐주세요 쏴봐 7천 원도 없냐